오락실에서 할수 있었던 벨트 스크롤 액션 장르의 게임들은 유저들의 코 묻은 돈을 빨아먹기 위해 일반적으로 난이도를 높게 설정했었는데요. 물론 우리 고인물형들은 원코인만으로도 큰 재미를 봤지만 저같이 게임을 못하는 유저들은 힘겹게 이스테이지 정도까지 가면 빈사상태가 되어 있는 나의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HP 회복 음식은 그 어떤 아이템보다 빛나 보였고 먹음직스럽게 느껴졌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때 오락실에서 우리를 구해줬었던 HP 회복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껌을 시작으로 보기만 해도 포만 감이 채워지는 고기들까지 오락실 게임에서 등장했었던 다양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치 오브 더 라운드는 원탁의 기사라는 게임 제목처럼 13인의 원탁의 기사에 등장했던 아서, 랜슬롯, 퍼시벌 중한 명의 기사를 선택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배를 찾기 위해 전투를 펼쳤는데요 고를 수 있는 캐릭터의 개성이 강하고 중세 시대의 분위기를 잘 살려 게임을 할수록 유저를 몰입시키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HP 회복 음식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공격하며 여러 개의 음식으로 쪼개져 다른 아군과 함께 나눠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신해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이 부분 때문에 친구들과 싸우고 우정파괴의 장면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분명 게임을 시작할 때는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나눠먹자는 이야기를 하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막상 음식이 나오면 그딴 약속 따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눈에 뭔가 씌인 것 마냥 음식에 달려드는 좀비 같은 친구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모조리 뺏기고 나면 적들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음식만 나오면 달려드는 친구와 저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초반에는 거대한 과일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나왔고 후반부터 칠면조 같은 거대한 고기들이 HP 회복 음식으로 등장했었는데 과일이야 뭐 초반이니까 실수로 먹었겠지라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게임을 했지만 거대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칠면조를 혼자 독식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다시는 이 녀석과 게임을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닌자 거북이 시리즈는 4인 동시 플레이가 가능했던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그 당시 닌자 거북이를 모르는 꼬마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락실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설정상 닌자 거북이가 피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hp 회복 음식으로 피자가 등장했었는데요 피자 근처로 가거나 피자를 먹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피자 타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편에서는 피자 박스가 실제 피자 박스랑 비슷하게 생겨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편에서는 피자가 들어있는 박스를 좀 성의 없이 디자인해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퍼니셔는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총을 가진 적이 등장할 경우 총격전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전투를 보여줬던 게임인데요. 근거리에서만 싸우다가 원거리에서 서로 총격전으로 전투를 한다는 부분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퍼니셔에서 나온 대부분의 음식들은 통과 제리에 나올 법한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치즈나 거대 바베큐 등 다른 게임에서 나올 법한 hp 회복 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특정 스테이지에 숨겨져 있는 독특한 hp 회복 방식도 존재해 다른 게임 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방한 갇혀 있는 여자 인질을 구출해 여자 인질의 포옹을 받으며 HP를 회복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입구의 문을 부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경우 여자 인질이 근처에 있는 캐릭터에게 뛰어와 HP를 회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움직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포옹도 하지 않고 HP도 회복받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여자 인질을 볼수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할때이 방법으로 HP를 몰래 회복하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회복 방법을 아는 친구들끼리 같이 게임을 하게 되면 우정 파괴의 요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 서로 손해 보지 말고 HP를 회복하자는 약속을 하고 게임을 했었는데 막상 인지를 구출하는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약속을 어기고 공격과 점프를 시도해 여자를 도망치게 만드는 친구의 답답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빙구 같은 친구의 모습을 보며 친구와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몇번 겪고 나면 사람들이 왜 오락실에서 체어 샷을 날리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은 오락실에서는 일명 야구왕으로 불렸던 게임으로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전설의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마다 고유의 스킬이 있었는데 가장 안정성이 높았던 그린 캐릭터를 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죽지 않겠다고 게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공중에서 바닥으로 내려 찍는 스킬을 연속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다가 오락실에서 나오면 머릿속에서 그 캐릭터의 스킬 대사가 계속 맴돌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은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맞춰 등장하는 음식들도 무척 다양했었는데요 피자를 시작으로 시리얼에서 사탕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게임 후반에 나오는 장어는 정말 먹음직스럽게 팔딱거리고 있어 저걸 먹으면 스태미노가 차오를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아이템인 핑크하트가 존재했었는데요 이 아이템을 먹으면 갑자기 치어리더들이 나타나 캐릭터를 응원해주고 주변에 수많은 HP 회복 음식을 떨어뜨려 우리에게 힐링타임을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언더커버캅스는 아이램에서 개발한 벨트스크롤 액션게임으로 북두의 건이나 매드맥스를 연상시키는 세기말 분위기를 풍겼는데요. 하지만 흙먼지 날리는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등장하는 음식들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흙먼지 바닥에 떨어져있는 새하얀 케이크와 꿀꿀이죽 같은 카레는 너무 주변 분위기와 안어울려 식욕을 감퇴시키기도 했었는데요. 대신 이 게임에는 다른 게임들과 달리 숨겨져 있거나 움직이는 hp 회복 음식들이 존재해 이런 음식들을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무기로 사용되는 생선을 집으면 그 밑에서 hp를 회복할 수 있는 빨간 생선을 볼수 있었고 특정 스테이지에서는 유저를 피해 다니는 HP 회복 음식으로 달팽이, 병아리, 닭, 돼지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도망다니는 음식들 때문에 친구와 싸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단 적들을 모두 처치하고 먹자고 서로 합의를 하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꼭 적을 한 마리 정도 남겨둔 시점에 먼저 음식을 먹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허망하게 음식을 뺏겨버리고 나면 이후부터는 협상 따위는 없었고 음식이 나오면 서로 먹기 위해 눈치 싸움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파이널 파이트는 뭐 워낙 유명한 게임이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항상 와리가리 꼼수를 따라하고 마지막 엔딩까지 보겠다는 구두의지로 게임을 시작하지만 손이 따라주지 않아 이 스테이지도 넘기지 못하고 죽었던 기억이 납니다 파이널 파이트에 등장했던 h p 복 음식은 그 어떤 게임보다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본적인 맥주랑 햄버거는 물론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토실토실한 고기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스테이지 기차지역 끝부분에서 초밥도 볼수 있었는데 초밥이 도마 위에 너무 정갈하게 올려져 있어 되게 고급스러운 음식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지를 먹다투는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락실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를 직접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가슴 설레게 했던 게임으로 기억합니다 삼국지를 소재로 한 게임인 만큼 중국 스타일의 식욕을 자극하는 hp 회복음식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만두를 시작으로 먹음직스럽게 생긴 북경오리까지 음식이 나오면 hp가 꽉차 있어도 먹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캐딜락은 한때 오락실을 풍미했던 벨트스크롤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공룡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이 잡혀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원초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느낌의 HP 회복 음식들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스테이크를 시작으로 원시인들이 먹을 것 같은 투박한 모습의 바베큐까지 음식의 퀄리티가 좋아서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 속에 등장했었던 HP 회복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음식 때문에 친구들과 싸운 기억들이 많아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